스타타가 도조니 삼시타다바드라 마파라지탐 보라토 웅이람다라니나마사르바붓다 보디 사드베바나모삽다나삼야삼보따쿠티남사스라바카삼가남 나모로케 아르완다남 나모사로다반나남 나무 석거로 다가 미남, 나무 하나가 미남, 나무로 깨 삼야 가타남, 삼야 프라티 반나남, 나무나 더나더라야야 나무바가바떼 두루다 수라세남. 프라하라 나라자야 타타가따, 야아르가떼 삼야 삼부다야 나무바가바떼 아미타바야 타타가따야, 아르가떼 삼야 삼부다야 나 a 바가바 a g 소바 a t 타 a k s u b 아삼 t 삼 t 다야나바 y 바 h 바이사이사구루 바이두라푸라 b 라자야타타 n 타야 e b i t u r 타 r a b 아 r 삼바 r 타 y a s y 나무바가바떼라토나코수마케토라자야타타가타야하르아데삼야삼부다야나무바가바떼타타가타구라야나무바가바떼바두마구라야나무바가바떼바두라구라야나무바가바떼마니구라야나무바가바떼가루다구라야 <Sý> <Sýs> <Sýs> 나모대바로시나 나모시따비다다라나 나모시따비다다라로시나 사파누구라아사마루타나 나모부라우안에 나모인드라야 나모바가바떼루두라야 우마파티사예야야 나모나라야 나야 낙사미사예야야 밤참아가무두라 나마수쿠루타야 나모마아카라야 더에부라나가라비드라파나카라야 아디 목도가스 마사나 바시니 마토루 가나, 남아수 구루 타예예뷰나마수 구루 토 바이만 바가바타 스타타 가토 순이삼 스타타 바드람남아바라지타 보라통지람, 사르바데바 남아수 구루 탄 사르바데베바 포지탐, 사르바데베스 자파리파리탄, 사르바부타 그라가 안그라가 카림, 파라비다 체다나카림 t 나타나 사트바나 다마 t 두 bana 바 a m a k a n tuju tana n i 르 bana nim, akara murutu pura sama na kari, s a 스라 ba banda n a m 타 sana kari, s a 라사 ba tuju ta t u 라 u ba puna n i 사르바사두로 니바라니구란 도수바포 나난 차나사는 비사사조투라아구니우다카우투라니 아파라지타구라마 찬나마디푸다마 태자마 스베탄즈바라마 바라서리야판다라바시님아라타라부르고된제바잔파즈라마레티비수루딴 파드마크맘 그 바주라 지이바자 마라채바 바라지다 바주라 단지 비사라차산타바이데아부지다 사이미로파 마하스 베타 아라타라 마바라바파라 바주라 산카라채바 바주라 코마리 쿠란다리 바주라 하스 타짜마 비다 타타감자 나마리카 고슴바라 타나채바 바이로차나 구다룩 도손니자비주름바마나자 바주라 카나카 푸라바로차나 바주라 퉁디자스베 타차까마락사 사시푸라바이때테무두라가나 사르 베라상 코르반트마마사 오음 리시가나 푸라사즈다타타와또순이삼후흠보럼 잠바나 후흠보럼스탐바나후흠보 보아나 후흥보럼 마타나 후흥보 파라비다 삼바사나카라 후흠보럼 사르바두수타나 스탐바나카라 후음보란 사르바 약사나사사 그라하나 비드반사나카나 후음보론 차투라시티난그라사스라나 비나사나카나 후음보란 아스다빈사티남 나사트라나 보라사나카나 다 후음보란 아스타남 마하 그라하나 비드반사나카나 나사나사마바가방스타타가또순이사마보라툰길에 마사스라보제사스라 시르사이 코티사타사스레네트레 아벤다즈바리타나타나카마바주로다라 토루푸바나만다라 우움수바시 두루바바드마마라자바야 초라바야 아구니바야 우다카바야 비사바야 사스터라바야 바라차크라바야두로빅사바야 아사니바야 카라모르투바야 다라니 부이간바바야 우루카파타바야 라자단다바야 나가바야 비도바야 수프라니바야 약사그라 라사사그라 불레타그라 비자짜그라 부타그라 군반다그라 부타나그라 가타부타나그라 스칸다그라 아파스마라그라 엄마다그라 자야그라 레바티그라 우자 하리냐 가르바 하리냐 자타 하리냐 집이 타리냐 루디라리냐 바사 하리냐 맘사 하리냐 메다 하리냐 마자 하리냐 반타 하리냐 아주 자리냐 치자 하리냐 태삼 사로 배산 사로바 그라하난 비담친다야미 길라야미 파리 부라자카 구루단 비담친다야미 길라야미 다카다키니 구루단 비담친다야미 길라야미 마 a 수 a 지 a m 라구 a 담 비담 a 다야 r a 라야 미 a r a m a r a m a 담비담신다 a k a 라야 makara, 루 a k a r a makara, m a k a a makara, m a 다 a r a makara, makara, makara, m a k 담 r a makara, a k a makara, m a m a m a a k a r a m a 구름길에 디가 난득해서 바라가나 바디 사이야 구루단비 담신다야미 길어야미 나그나서 나만아 구루단비 담신다야미 길어야미 아르한다 구루단비 담신다야미 길어야미 비아가 구루단비 담친다야미 길 u 야미 바주라파니 구루단비 담신다야미 길어야미 후라우마 구루단 우루라 구루단 나라야나 구루단비 담신다야미 길어야미 바주라 바니 구야 카디 바디 구루단비담친다야 미키라야 미낙사낙사 맘바가 반시타타 파드라 나모수 토테 아시타나라르카 보라바수 부다비가시타타 파드레 즈바라 즈바라다카다카 비다카 비다카다라더라 비다라 비다라 친다친다 빈다빈다 빈다 훈문 파트바트 스바헤 파트, 파트 아모가야 바트 아푸라티 하타야 바트 바라푸라다야 바트 아수라비더라 파카야 바트 사르바데베바 바트 사르바나게바 바트 사르바약세바 바트 사르바락세세바 바트 사르바카르데바 바트 사르바칸다르베바 바트 사르바아스데바 바트 사르바킨다르바 바트 사르바마후라게바 바트 사르바부테바 바트 사르바피사체바 바트 사르바 군반대 바 u m b a n g deba patut, saroba putan deba patut, saroba k 바 t a p u 바 a n d 바 b a p 바 t 바 t Saroba t u r 바 n r 트 n g k i t deba 바 a 사르바 s a r o 바 a tusuk p u l 바 s h i deba patut, 바 a r o b a coba deba 사토르바기니바파트바주라코마리구란다리비다라제바파트마부라퉁기레바파트바주라상카라야부라퉁기다라자야파트마카라야마토르가나나마수쿠르타야파트인데라야파트보라허미니에파트루두라야파트비신나비에파트비신내비에파트 브라흐미에바드 <브라흠의> 아구니에바드 마카리에바드 로두리에바드 가라단지에바드 아인드리에바드 마트리에바드 자문디에바드 가라라트리에바드 가파리에바드아디목토가스마사나 바시니에바드 에케치타사트바마마두시타지타파빠지타 로두라지타 비드바이사치타 아마이트라지다우투바다얀디키라얀디만트라얀디자판데주한디우자라 가르바라 루드랴하라 맘사하라 메다하라 마자하라 바사하라 자타하라 지비타라 마라라바라하라 간다하라 보수바라바라하라사사라파파지다두지타지다대바그라 나가그라 약사그라 락사사그라 수라그라 가루나그라 킨더라그라 마오라가그라 보레타그라 시사차그라, 부타그라, 부타나그라, 가타부타나그라, 군반다그라, 스칸다그라, 운마다그라, 자야그라, 아파스마라그라, 다카다키니그라. 레바티그라, 자미카그라, 사쿠니그라, 난티카그라 남비카그라, 간다바니그라. 주바라, 에카이카, 두바이티야카, 트레디야카, 차투르다카니타 즈바라비사마즈바라 파티카, 바이티카, 스레스미카. 산 a n t i 사르바 i 바라시 a d 티 아르다바베다카 a siro ruti aru daba beda k a 단 a r u c a 다 a 수 k 마 i r 수 g a m buka r 로 g a 수 h u r 라 d o 카 o 수 u g a m karu na su r a 하 tanda 다 u r a 르 h 가부라 d 가수 a 부 u 베타다다카다 ma s 바라다도르 a 두 a 티 바로, 타바이, 사르, 바로, 하인가 소사드라, 사가라, 비사요가, 아군이, 우다카, 마라베라칸, 타라카라, 무르투, 두라이무가두라이라다가부르소지가 사르바라, 구나시마 바그라리사, 타라리사, 차마라, 지비베, 대잠, 사르베산, 색다타, 파드라, 마바즈로 우순이삼, 마하보라, 둥기람 야바드바, 다사요자나, 반다레나, 사마반당카로미디사반당카로미 파라비다 반당카로미 태조 반당카로미하스다반당카로미 파다 반당카로미사르반가보라든가반당카로미다다타 우흠아나래 아나래 비사다 비사다 반다 반다 반다니 반다니 바이라 바즈라 바니바두 후음부름바드 스바하 나무스타타가타야 수가타야르 아떼삼야삼부다야 시다 암투 반타라바다스밤상래현존 청정중 풍속등엄 비밀 태양 삼보 중용천 수가람 재성중 삼도팔랑 구리고 사은삼류 진처무 안녕 평역소 풍조 우순빛 날람 대중훈수 희승진 식지돈촌부 난사 삼문청정 절비우 신귀 증폭해, 시방 삼세 일체불 체존 보살, 마살, 마하반야 바라.